아. 그렇지 나 아. 어끌어지으지 그러면 일로 이리로 일로 너내쪽 어디 갔냐? 아, 아이씨 일로 둬 일로 둬 아, 일로 일로 대, 아 빠졌다 이씨 어? 일로 너내거 빠졌어 이씨 아, 어 있나? 달려있나? 쪼꼬나 아, 저 일로 어 걸렸다 저거 거랑 아닌가? 어이씨 여기까지 봤지얘 무신이 없어요 어, 고바 나도 좀 쳐줘 나도 좀 쳐줘 야, 부자라 야! 떨어진다! 이것도 나오네? 어차피 이건 구동구 아닌 것 같다? 삼촌 아니야, 새끼? 삼촌은? 삼촌은 싫은디? 삼촌은 약보린다 응. 아... 뭐야? 발매기가 먹었어. 뭐? 어 장갑, 뭐? 장갑, 좀, 장갑 좀 꺼내봐. 일단 장갑 두개 꺼내봐, 장갑. 아 미치겠다, 갈매기, 씨, 다몰린다 이제. 어? 갈매기 다 몰려. 돼. 어? 아가져오라고 지금, 이거. 아 여기 자리도 안 좋은데, 씨. 저 어? 먹었어? 떨어지는데? 어? 나다. 나 다시, 아 씨. 아. 아. 몰라. 아. 야갈면기들똥 산다 이제. 낚시 네. 아, 아 아이씨. 갈매이진상거 걸면. 네. 얘네들 완보여? 뭐어 네. 낚시대 잡낚시 네. 아, 들어와. 여기 줄 낚시 줘. 줄아줄 감아 줘. 여기 아, 반을 찔린 것 같은데. 와봐 임마. 아 줄이 걸렸네 줄이 다행히. 봐, 좀줄좀 야! 낚시대 들어가 이리봐 임마 어떻게 보인거야? 아. 아이 죽음 닫아 이 새끼야 <웃음> 아 씨, 뭐야 아저 공격하네? <웃음> <저>, 지렁이 <지랄인가. 웃음> 아 기다려봐 임마 나 생각해, 이거 어떻게 불렀지? 어디냐이 불러야 돼 아우씨 서만 참아 임마 어다어 가와 옆에 지금 하고 있는데 옆에서 그 자리에서? 그 자리에서 지금 하잖아요 지금 아니 그, 그, 여기서 하는데 어떻게 하실라고요? 거기서 아니, 제가 말씀드렸잖아요, 좀 전에. 지금 여기 사인데 왜, 최병동에, 왜 들어가세요, 거기를? 밑밥을 안치시니까안나오죠그래 <웃음> 저런 사람 있다니까 진짜로. 그동안 자기 이쪽에서 만난다고 이쪽으로 오는 거야. 밑밥을 찾지러 가는 건데. 어 저거 보니까 각색 저거 같은데 각세우. 어디가 상 빌렸나는데 <웃음> 야그 사이에 아무렇지 않게 쏙 들어가냐 최비하는 <웃음> 거 봐, 봐 보고 있으면서 어내자어 <웃음>